Hey, i e y hey, h e 우리 개회사를 우리 양현희 회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7회 동창회 여러분. 안녕. 날씨도 좋고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오늘 함께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어, 오늘 아무 사고 없이 우리 이제 남은 시간 활기차게 운동에 집중해서 놀러가요. 감사합니다. 야너하지마너여좋아하아하어아어어 아 옆으로 오지 마요. 부정하는 사람들 옆으로, 옆으로 오지 마요. 가어어어반칙지반 아, 야 빨리 야 노래 야야야나 지금 노래 하고 야야 노래 한번더야강 노래 한번더야 강민호 반칙하지 마반이 어이가 지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습니다. 아직까지도 섭습니다 그렇지. 잘한다. 우와. 준비하시고. <웃음> 자, 게임 방법 알르쳐줄게요 주먹. 야, 게임 방법 알르쳐줄게공 <야>, <recommendation>. 오케이. 청팀 백팀이 한번더 준비 시작. 둘, 옳지. 와,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웃음> 영목이 두, 두 개예요.